맛있어? 나나 먹자 나나 먹자 우리 나좀줘 누나도 배고파 같이 먹자 같이 먹자 누나 좀좀만 주라 응 누나 좀 주세요 배신자 너나 먹을 때 옆에 와갖고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배신자 오! 저거 저거 제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왜 왔냐? 왜 왔냐? 왜 왔냐?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, 오이. 너 꼬꼬 먹을 때는 으르르으르르 으르르 그러고 누나가 먹을 때는 달라고 오고 아, 아직 못됐어요 우리 똥강아지가 응? <웃음> 아 맛있겠다 먹고 싶지? 먹고 싶지? 안돼 너도 아까 침으 누나 안줬잖아이 똥강아지야 안돼요 욕심쟁이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